심장병 병력자가 한파에 테니스를 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면 재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우체국 제2014-30포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영하의 날씨에 테니스를 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 구급활동일지 및 사체검안서상 급성 심근경색 추정이라고 적시되었습니다. 당해 약관의 면책저항으로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연의 판단 쟁점 피보험자가 한파에 테니스를 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경험칙상 갑작스러운 추위가 혈관을 수축시켜 심근경색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는 평소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고령의 환자 등에 한정되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추위 자체가 심근경색의 발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한파와 운동이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는 이 사건 피부검자처럼 언제든지 심근경색이 재발할 수 있는 내재적 요인을 지니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설령 한파와 운동이 피부검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이는 극히 경미한 영향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수 없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